그러면 뭐 오랜만에 하는 거긴 한데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는 Y3라는 부족에서 한국인 리더급을 맡고 있는 노아라고 합니다. 아네 반갑습니다. 그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그 연락처 주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Y3라는 부족이 그 N3에서 그 나온 부족이라고 이렇게 들었어 가지고. 네. 이게 좀 정확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일단은 N3라는 부족이 원래는 되게 유명하고 큰 부족이잖아요 네네. 그 부족에서 TSA라는 부족이랑 유니티라는 부족이 이렇게 두 개가 베타로 있었는데 이제 N3가 거의 멸망하기 좀 전에 그두 부족이 합병을 하면서 Y3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뭐 베타 부족이셨던 거네요 N3에? 네, 그렇죠.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좋지는 않죠. 음, 그러면 그 Y3 정확히 생긴 지는 얼마쯤 된 거죠? 어, 유래로 따지면 이게 두 부족이 합쳐진 거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따지기는 힘든데 그래도 이게 장수한 부족이긴 합니다. 이게 한 2년 이상? 2년 이상이요? 네,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오... 좀 약간 좀 새로워졌잖아요. 번에그 로드 맵이 나오고 나서 네. 그걸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공식하시는 입장으로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저희가 맵을 열심히 키우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. 너무 아깝고 그 리더 친구들도 다 아쉬워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음, 그럼 그 Y3. 그 부족원이 지금 총몇 명이시죠? 어 지금 액티브 인원으로는 거의 100 130. 아 액티브가 130이요? 아 액티브는 총 외국인까지 합하면 197명이네요. 아 네. 외국인까지 197명. 네. 와 너무 많은데? 아 저희가 한국인은 별로 없는데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. 음, 그럼 한국인은 지금 총몇 명? 좀... 한국인은 네. 한열명 내외인 것 같아요 어... 그러면 그 모든 그 부족분들 그 분들이 다 이제 아그 1.5가 나오게 되면 다 넘어가시는 건가요? 아니면 일부는 그냥 접거나 그 돌돌끼나 이런 게 성향이 안 받는 친구들은 다 떠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한국인은 최대한 남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, 지금 Y3가 라인이 그러면 어느 쪽 라인인 거죠? 이제 동맹 아, 아 키블을 클라이언스에 있습니다. 아, 키블에. 네. 그럼 요즘 네. 이제 그딱 어제 딱그 공지가 올라오고 나서 그 부종내 분위기들은 뭐 어때요? 뭐 즐겁거나 뭐뭐 뭐 우울하거나 아니면 야, 막판인 마지막인데 그냥 깽판 치자 뭐 그런 분위기인가요? 아니면 그깽판 치자는 분위기가 <웃음> 너무 많아가지고 아, 오늘 그... 아침에도 그 맥판 한 포냉을 들고 한 친구가 어느 한 센터 타워에 계속 꼬라박더라고요. 어 인터뷰 원래 끝에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건 좀 아당겨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. 네. 그부족에 표가 혹시 있을까요? 예전에 그 트라이오브 돌리는 이제 저희를 미는 거라고 했, 했었는데. 네 아, 저희는 이제 4개월이라도 이제 좀 안전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이제 전 서버를 풀빌드를 하고 베이스 투어 한번 딱 찍고 저희끼리 기념하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어... 웬만한 건 이제 다 물어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는 최근 들어서 그냥 아, 만약에 인터뷰를 하면 네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딱 한, 생각한 게 있는데 네네 뭐 모든 부족들이 있겠지만 요번에 처음 물어보는 거예요. Y3의 네. 라이벌 부족은 어디인가요? 그럼 아 Y3의 라이벌이라 일단 키플 쪽에서 너무 저희랑 차이가 <웃음> 많이 많이 나는 부족이 많은데 어딜 말을 해야 될지 어뭐키을 말고도 뭐 다른 때도 많잖아요. 저희는 히드라 하겠습니다 아 히드라? 히드라랑 약간 라이벌쯤 되겠다? 네좀 저희가 과대평가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목표는 <웃음> 크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 과대평가? <웃음> 네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긴 한데 음... 아 히드라를 과대평가한 게 아니라 Y3를 좀 과대평가해서 네. 측정을 한 거다? 예 그죠 아,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우리 부족보다는 좀 못한다 그럼못 한다는 게뭐 서버 개수도 있겠고요, PVP도 있겠고, 아니면 뭐 빌드 상태든 아니면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한 것들도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다 취약해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저는 챔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어, 챔비 그냥 어이 영상을 보, 보시는 분한테 분들한테 네. 어,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Y3라는 부족이 이렇게 이미지는 좋지 않지만 이렇게 약하진 않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신다면 실사 포4부 오시면 은 재밌게 반응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